가자, 하우! 로스, 하우! 하우! 네, 좀 늦게 나와주면 습관될 거예요. 훈민정음의 중국의 원리.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훈민정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이렇습니다. 600년 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탁 타고 나가면 중국어를 금방 할수 있다는 거. 아주 신기한 일인데요. 1443년 12월 30일 날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거예요. 언제요? 전... 1443년 12월 30일. 양력, 음력. 음력. 예 그때 세종대왕이 창제에서 훈빈적임의 귀가 빠진 날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때로 돌아가면 중국어를 금방 할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 1443년에 훈빈적임의 창제의 목적은 뭐였냐 당시에 말이 통일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천 자가 같은 서울에서도 하늘천 하늘천 띄언 띄언 티엔첸 그러니까 왕은 문제가 있는 가왜 내가 말하는 말을 백성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이건 고려시대부터 문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표준말을 잡기가 어려운 거야. 당시 중국도 마찬가지가 어려웠던 건데 이 소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로 표준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스물여덟 자 한글 소리 글자예요. 언문이라는 건 소리 글자란 뜻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스물몇 자예요. 스물네 자. 그래서 네 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가 사라졌으니까 이걸 복원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더 분명히 깊게 알수 있는 거죠. 자, 신기한 나라로 가는 거죠. 옛전자를 모방했다고 하는데,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상형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를 소리로, 소리로 나눈 거야. 첫 소리, 가운데서 끝 소리. 그러니까, 스페이스, 우리가 한번 보면 공간 창출을 한 건데, 왜 이게 재밌냐면요. 중사람들은 이 공간 창출을 할지 몰라. 이중 모음이 뭔지 몰라. 이중 모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왜 소리를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소리, 끝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를 가는데 끝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 말에는 이응하고 니음 빼고는 끝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 한자에 발음만 빼면 중국 말이야. 출발 그면 러 니음을 다 빼보세요. 읽어보세요. 출발 그게 중국 말이에요. 자, 칠팔을 받침을 다 빼보는 거야. 칠팔 아, 그게 중국 말. 자, 이 뭐예요? 중 말로 이오 이렇게 해서 받침만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죠? 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 원나라 땅이 왜 나왔냐면 이 앞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사에서 탕송 원명청 순서를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원나라가 있어요. 그 원나라가 명나라 전인 원나라인데 이게 중국이 아니고 몽골이에요. 근데 이때 수도가 북경이 됐어 그래서 명나라가 여기를 통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가 지금의 북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북경을 중심으로서 중국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무정훈이란 포네릭스 음성학책을 만든 거예요. 재밌는 거는 세종대왕이 이 책을 읽으시고 28자를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의 발음책에서 훈민정음이 태어난 거야. 탄생을 거기서 했어 근데 재밌어요. 탄생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의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 부모가 가진 홍무정음의 특성은 한자의 중국어 발음을 어떻게 하라는 책이야.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그의 새끼니까 나왔으니까 홍무정음 중국어가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다 담아있어. 단 이거는 소리야. 이거는 상형문자야. 그러니까 홍무정원의 중국어에 있는 특성은 뭐냐면 성조의 성조. 일성이성삼성사성을 그대로 타고나 있어. 훈민정음에. 그 다음에 소리를 어떻게? 똑같게 발음할 수밖에 없었죠. 왜? 하늘 천자를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홍무정원의 기준에서 맞췄던 거예요. 근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라말선이 중국에 달라 백성이 말을 못한다는 것을 28자를 만들어서 나라말을 중말하고 같이 얘기하라고 하고 맞춘 거예요. 이게 600년만의 비밀인데. 근데왜 이게 중국하고 상관이냐. 되게 중요하죠. 혼민정음을 당시에 보면 서로상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밑에 뭐라고 했냐면 쌩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게 현재 중발음이에요 갈수록 이해가 되죠. 비밀이 풀려가. 예, 당시 6 0 0년에는 똑같이 했는데 600년이 흐르면서 서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쌍 하니까 억세고, 좀 거칠고, 사가지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요 해요? 이거를 상이라고 간 거고, 여기는 그대로 쌍이라고 간 거고요. 여기 보면 점 하나, 점두 개, 점 없는 거두 개에서 이게 일성이성삼성사성 아까 홍무종은 중국의 성적인 것이에요. 분명히 알았어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되니까 결국은 훈민정음은 중국 발음의 한자에 우리나라 발음의 발음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걸로 빨리 넘어가서 일단 우리는 중국어 하는 게 목적이니까 역사를 깊이 들어간 건 나중에 이후에 또 배우르기를 하고 사라진 글자 이부 발음은 재밌는 발음이야. F V 하고 F 하고 V 발음하고 영어 라틴어에 비슷한데 좀 다르기는 하지만 후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후 입술이 좀 돌출돼요. 후이 것도 재밌어요. 알 발음한 형식인데 을. 어, 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음하기 이 발음은 조선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말을 금방 우리 선조들이 할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삼각형이에요. 이게 권설회인데 혀를 말아라 라는 뜻인데 혀를 말아서 입춘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바람 소리예요. 슥, 슬 슥. 어, 그게 대표적인 발음인데 중국사람 70%가 발음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발음을 하면 중국사람보다 중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한 가지는 목소리 깊은 소리인데 허크허 이런 소리예요. 한번 해볼까요? 허어어 음, 어, 이게 중국 말이면서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 다 같이 썼던 거예요. 이건 임진왜란 때 끝나고 나니까 없어진 거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발음을 찾아가는데 이게 그 증거. 2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몇던 중국어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딱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어 부친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시작 부친 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현재 중국 사람들하고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중국말하고 유사하게 표준 말음을 맞춰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600년이 흐르면서 약간씩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아까 표준말을 어떻게 정했어요? 중국의 표준말 음성학식에 맞추다 보니까 민주라는 단어가 생긴 거야.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민주라고 하는데 중국사람도 이걸 읽으면서 민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 너무 너무 많아 지금 해왔는데 반이나 있어. 그러면 600년 전에는 얼마나 많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지금의 600년이 천년이 흘렀는데도 이게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야. 특히 바다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 요 여기서 가운데 강이라도 있었으면 큰 바다라도 있으면더 많이 바뀌었을 텐데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자 임의라는 건 뭐냐 우리 원래라고 있는데 규칙을 찾다 보니까 이게 영어에서 A가 아도 되고 어도 되고 애도 되고 세 가지 발음만 하는 것처럼 파닉스라고 하죠 어린이들이 배우는 거 우리가 원래를 파닉스 한 규칙만 알면 윤라이라고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전체적인 중국어를 이 파닉스를 다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국말을 금방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 내 이름을 바로 지금 중국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저보다 중국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똑같은 거고 똑같은 거 반절 반절은 규칙에서 바꾸면 전체적인 단어를 우리는 순식간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이게 주주주부주부라고있는데 중국말도 같은 거예요 화화화라고 있는데 중국말도 같이 읽는 거예요 이게 동자동음이에요 6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야 6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 이게 6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그래요 자 이동이라고 하는데 한자의 공포스러울 필요 없어요 이거를 중국사람들한테 이동 명동에서 하면 명동에서 다 움직여 이런 것처럼 네 이제 빵 터졌어요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으니까 중국사람들한테는 한국사람인지 중국사람인지 가늠이 안 되게 똑같이 쓰는 거죠 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차이 있어 없어? 똑같고 농민이라고 해요 농민공을 농민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이나 있는데 이 반을 먼저 배우면 어떻게 돼요 중국말을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이왕이라고 하는 것도 자 염소를 중말로 양이라고 해요 산에서 산양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어 그게 중국말이야 와 그래서 이런 형태를 빨리빨리 배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정리도 똑같아요 정리 그러면 중사람 빨리 정리해서 보내주고 야, 카톡에서 정리해서 바로 보내주겠다 네, 그런 거죠 아, 예 정리 정리 주민 민주주민 원주민 원주민이라고 해요 원주민 네이티브 원주민 원주민 영어 예 원어민 예 주민 이렇게 해서 가고 그래서, 신랑도 뭐냐면, 중사람도 신랑, 우리도 신랑, 이렇게 가면 돼. 신랑, 그럼 이상하잖아. UFC 싸움하는 사람 입장이야? 신랑, 입장! 이러잖아요. 성조가 살아있어. 네, 성조가 살아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요소가 이런 상황인데, 이두 가지를 알면, 중말을 금방 하는 거예요. 송이라고 하는 건, 중말하고, 송하고 똑같다는 뜻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80개? 한자가 10개만 해도 800개, 합치면 3,000개, 2,000개도 될수 있는데 이거부터 먼저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럼 막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거죠. 왜? 같은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동자동음을 완전히 익혀버리는 거예요. 동자동음을 완전히 익히는 거예요. 동자동음을 완전히 익혀서 가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부터예요. 뭐냐? 왜 우리가 중국어가 그동안에 어려우냐 이게 우리 핵심이에요. 혼민장음의 원래 중국어는 이런 형태의 표기가 있는데, 자,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표시가 글자다 하나 공부하려면 네 가지를 알아야 돼, 우리 성인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에 간체한 자, 한자가 또 있다는 거고, 그 위에 라틴어 병음 피닌이라고 하는 발음교가 있어. 그 위에 또, 또 하나가 있어. 성조라고 하고 꼭 봐야 될 성조 표시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하게 있어, 눈꼽만하게 이네 가지를 동시에 읽어야 된다니까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한자에 가서 시선이 비음에서 성조에서 만유병에 머물러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듯이 그렇게 잘못하게 자기 루트를 잘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계속 습관으로 이게 보는 거야. 자기 엄마를 착각하는 거야. 오리면 오리가 자기 엄마인데 닭이 옆에 있으니까 닭이 엄만 줄 알고 새로운 엄마를 하나 갖다 놓은 거니까 계속 쫓아가서 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뿌리를 뭐 자꾸 들어진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의 성조된 나온 부분을 어떻게냐 이게 유레카예요. 성조인데 이게 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시간에 완전히 중국어의 성조를 이해하는 건데요. 검정 신호등은 완전히 꺼져 있으니까 슝슝 달리라는 거야. 근데 그게 절대음이 솔인데. 솔도 어떤 소리냐면쏠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은 시작. 쏠. 자 그러면 마로 갈게요. 마마마 마. 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마마 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중국 선생님들을 처음부터, 득음부터 해야 돼. 노래를 잘한 사람,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빨라. 애체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음에서 우리는 이렇게 크게, 왜? 우리는 남쪽 사람들이니까, 마,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중국은 춥잖아요. 겨울에 모자 쓰고 사냥을 해야 돼. 그니까 러 어때요? 떻 마, 이렇게 가요. 시작. 마, 거기서 브레이 자꾸 떨어져야 돼. 빨간 머리면,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어로, 인마 여기야. 그래서 너한테 여러분들 지금 욕한 거예요. <웃음> 자,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쇽, 쇽, 오 올라가죠. 녹색이요. 에 쇽, 출발하잖아 브레이크. 쇽, 마 마, 마, 마. 이렇게 올라가지 만고쫙 올라가는 거예요. 마, 마. 오, 그 다음에 노란불은 갈까 말까 해서 멈추는 거예요. 밑에는 도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공쿠션에서 떨어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마. 마어 이거야 마 이렇게 잡으면 안돼 이게 중국생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절대 그렇게면 안돼왜냐면 녹색하고 헷갈려 나중에 여기에서 다 뭉쳐지는 거야 아시겠죠 마마마네 마. 마. 됐어요 그러면 이걸 완전 이제 읽을 수 있,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으냐면 처음에 쭉쭉쭉쭉쭉쭉쭉쭉자 이건 이제 하실 수 있죠 시작 화 시작! 화화화화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빠르게 시작 화화화화 시작 화화화화 시작 화화화화이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온 화화두 번은 그림을 그리라는 뜻이야 다시 말씀하세요 화화화화벌써 아, 해와 배운거야 그림을 그리라고 뭐라고요화화 o l u 와 e r d m a 화화화화 탕탕탕 탕탕탕 탕탕탕 탕 이동 이똥. 이똥. 이똥. 이더 빨리. 이똥. 더 빨리. 이똥. 그래서 빨리 말하면 한국말하고 똑같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말해버려야 돼. 모르면 성조로. 그래서 성조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말할 때는 빨리 말하면 다 통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왜 이거 원음을 녹색 빨간색을 알아야 되면 내가 m c MC를 해. 이똥. 아 이렇게 해야지 또 멋있지. 출발! 뭐, 이래,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일단 이것만 하면 어때 짧은 추구어뿐이 안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웃기 시작했어요. 자,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있어 없어! 그거 똑같아, 똑같아. 성조가 다 똑같아. 예. 농. 농! 내려와, 다시. 민! 오, 어, 그렇게 가면 돼요. 네. 꽝꽝! 꽝꽝! 이, 왕! 이, 왕! 오, 이렇게. 양! 싸냥! 싸 오. 네, 정리, 정리, 주민, 주민, 와, 다시 이거 시작, 정리, 이거요, 주민, 아, 완전 정치, 완전 잘하는 거야. 신랑 시작, 신랑, 오, 좋아요, 네, 거의단 이제 마무리 됐어요. 이제 성전은 이걸로 끝났고 중요한 거는 중국 사람들이, 어,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성조를 아주 아주 아주 잘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오빠야, 오빠야, 만나, 만나, 가고 있어, 가고 좀 있어. 점 잘해, 좀! 이 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성조 역사 경상도 사람들이 중국말을 되게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성조가 타고났어? 근데 남쪽에 있는데 왜 그렇게 잘해? 그 나중에 홈페이지 역사 찾아보세요. 왜 그랬는지 왜그 성조가 있는지는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자. 중국말의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나라 문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경음화하고 격음화예요 대기 중에 된소리와 거센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말 피는 중말로 피든데 이거예요. 피하다는 중말로 삐하다야. 이게 다른 글자가 아니야. 격음화만 두면 돼. 경음화나 경음화. 된소리나 거센소리를 꼭 줘야 돼. 그걸 그대로 살려놓으면 안 돼요. 각국각국이라고 쓰잖아요. 자 그래서 공, 공즈, 어. 공즈, 이게 공자라는 건데, 공즈. 공쯔. 는 무슨 색깔? 공쯔. 무슨 색깔?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노란색인데 자가 뭘로 바뀌었어? 아가 의로 바뀌는 규칙이 생긴 거예 모든 한국 말에 아는 의로 바꾸면 다 중국 말이야. 와 저기 쉴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공 공쯔 공. 오자. 점점점점주주주 오. 이런 거야. 자 삐. 삐. 삐. 비비비 카이 카이 이게 비키라는뜻이라고좀 나오는 거 이제. 카이는 가이. 좀 있다 나와요. 자, 여기서 오, 이게 에너지가 있잖아. 빨간색은 급하고 에너지 있는 건 거야. 그러니까 성조를 열 필요가 없는 거지. 사랑은 당연히 빨갛지. 미움도 다 같이 빨간 거한해 보자. 한. 한. 이게 밉다는 거야, 중 어. 와. 아이. 아이. 사랑 사랑과 미움은 똑같은 에너지야. 똑같이 힘 빠져. 미운 건 하지 말아버려. 자, 아이. 흔. 한이 그렇게 발음돼되 중국 말로요. 자, 흔. 워. 아이니. 워. 흔니. 흔. 어, 흔할 때 힘들어. 말하기도 힘들어. 흔하고 가슴을 울려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자, 찐. 이게 커밍 드러라는 뜻이니까. 자, 찐. 찐. 뭐야, 계속 돌아가고. 썽단 동단. 동. 동. 동단. 동단. 동단. 동단. 동단. 동단. 이게 중국말이야. 막 튀겨야 돼. 땅땅땅. 이, 이 땅. 움직이니까 빨간 거야. 알겠죠스슬히 지금 중국말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동자 이음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다 같이 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약간의 변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 이게 재밌는 거야. 한국말 히읗이 시옷으로 다 바꾸면 중말인 국 거예요. 희망 그러면 시왕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하 그러면 시야 이렇게 되고 휴가하면 슈 이렇게 되고 아시겠죠? 그런 뜻인데 그냥 잊어버려서 암기할 게 없고 자, 기억은 지옷으로 다 바뀌는 거야. 기억은 지옷으로 다 바뀌어. 그래서 가가 다 짜가 돼, 짜가. 근데 이게 길어지면 가운데가 벌어지는 거야. 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해볼까요? 시작! 짜짜짜짜 찌야찌야찌아찌야찌야야찌야찌찌야요 지하, 지하. 찌야요! 기름 유자야. 내 녹색이야. 찌야요! 찌요 유는 여우라고 다 바뀌는 거야. 유는 여우야. 그럼 우유도 유고 막 있을 유자도 그렇고 뭐를 여우로 다바뀐는 찌야요! 요 불난데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활활 타니까 화이팅이 되는 거예요. 자짜요찌요 짜요. 제가 이열산 한번 짜요 하세요. 이열산! 짜요 이열산! 찌요 이열산! 요어 이렇게 해서 찌야! 자. 자. 워, 니. 니. 니 집내 집. 시작. 워 자. 니자. 시작. 워 자. 니자. 니니 이렇게. 중간은 마만 붙이면 까야니 집이나. 니자 마, 시작. 니 자. 어, 그렇죠. 완전 중국 사람이네. 그렇구나. 아니 10분도 안 돼서 중국 사람 다된 거예요. 네. 요거는 자. 자. 자가 가짜를 말해. 자, 가짜는 어떻게? 자마. 맨 세미에서 맨날 중사람이 하는 거, 이 말. 짜마! 이 말만 해. 들어봐봐요. 그 말만 해. 지금 아무 데나 롯데라도 삼성도에 가면 짜마! 이 소리만 들려. 진짜냐, 가짜냐고. 아시겠죠? 간단해. 그리고 이동! 이거. 이것만 들려. 예. 예. 가짜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강의니까 뭐야? 한 강의가 기억이 지었으니까 한 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한 장! 다시. 한 장! 한 장! 한장 한 장. 한 장. 한장 하는 거야. 저한강을 저기 한 장. 한 장! 네 보이죠? 한 장! 한장. 대단한 곳이야한 장이 보이는 것이니까 한장한장 한장? 한장? 한장? 한장? 한장? 여기서 말하는 한이 무슨 색깔인지 빨리 맞춰야 돼한장한장 무슨 색깔 빨간색. 응, 빨간색 야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는 예. 인생이자 터였어철 시간에 상대가 무슨 성적으로 말하는 건검정과 거? 거, 빨간 거0 년을 공부해도 어려운 그 구분을 한 거야 아시겠죠 한장, 한장. 장은 길어졌어요 자한장 중성 변화 너무 재밌어요 자 애가 아이로 바뀌어. 왜 이런 수준이냐? 줄이는데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길게 못해. 당초인데요. 이게 나와요. 중말은 우리나라 말은 오로우로 바꾸면 다 중국말이야. 당초를 어떻게 봐야 되냐까 당, 추, 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이게 어학당에 나오는 국어책이야. 이런 것좀 알고들 사세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알아. 직하다, 집시다 해서 나온 거예요. 어머나. 알겠죠? 네, 이런 형태인데 자 줄이면 한국말, 펼치면 중국말이라는 매트릭스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워 어, 애니 이가 아니고 워 어, 아이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자, 자, 이거 어떻게? 짜이! 짜이! 카이! 카이 동턴온더 라이트, 등 불길하는 거고. 카이 먼! 카이 먼! 문, 문. 문 열으라고! 자, 문 무슨 색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녹색, 녹색. 출발! 문, 자, 카이 먼! 카이, 카이, 어. 카이 동 카이 초 장학금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 요카이초카이초 창문을 열어라 뜨어요 자, 카이초왕! 그렇게 재밌으면 공부를 하시던지 카메라 잡지 말고 자, 카이등! 카이초왕! 카이몬! 삐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비켜! 자, 삐칼! 삐칼! 비키라고 하는 거예요. 삐칼! 하이! 라이! 원래 레레! 오라고 하는 거죠. 자, 라이라이! 라이, 라이. 뭐라는 거야? 라이라이. 뭐래 라이. 라이, 라이. 라이. 중요하다니까? 라이라이. 라이. 라이, 면세대가 면 들을 수 있어. 라이라이. 라이. 라이, 라이. 네. 자, 테를 테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중말로 애는 아이니까. 시작. 좋다. 자, 시작. 타이. 어, 좋았어. 빨간 거 시작. 타, 타이. 어, 시작. 타이. 어,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감자 맞죠? 그럼 계속은 어떻게 시작? 과이. 아, 빨간 거 시작. 아, 좋아. 타이! 타이! 이 음식 되게 중요해. 시작! 타이. 아! 완전히 중국 사람이야. 이 정도면 <웃음> 완전히 중국 사람. 못 믿는 거야. 자, 매매! 자, 카메라 선생님도 한 번. 시작! 바이바이 어! 됐어! 됐어! 카메라 뒤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이, 마이. 마이 마이!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부가 중국 빨리 배운다고. 계속 들을 테니까. 마이 마이! 이게 노란 가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면 뭐야? 워 마이! 오, 시작! 마이. 워 마이! 와, 네가 사, 시작네 마. 마. 이렇게 했어요. 자, 네가 팔아. 니, 니 마에. 그러면 내가 사, 시작와 마. 이렇게 낮은 는으로 왜? 와. 사는 사람은 여유 있고, 파는 사람은 급하고. 그래서, 애들아, 쌀 팔아라. 와라 이거고. 기마에 쓰지 마. 하는 게 이런 거고. 알겠죠? 와 마에. 자, 오늘 첫 시간에 20분도 안 돼서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자, 화 화. 아하. 무슨 뜻이라고? 어머나, 천재들이 다 모여서. 이거 봐. 자, 그림을 그리라, 중국말로. 아. 와, 진짜 화가 나왔어.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 이, 해를 해서, 여기까지. 네. 그 음,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들어와요? 네. 어, 중국말 금방 할수 있겠어요? 네.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어, 영어보다 하, 게지